안녕하세요. 뉴 에어 김진우입니다.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이 되면 좀 건조하죠. 근데 건조해지면 좀 예민한 두피인 분들은 따가움을 느끼거나 간지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가장 흔한 두피에 있는 두피염인데요. 일반적으로 탈모 있는 분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 탈모 있는 분들의 반 이상이 지루성두피염을 동반하고 있는데 탈모가 되면서 머리는 가늘어지는데 그 우리가 머리카락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나는 구멍에 땀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땀샘, 피지샘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피지선이 부족한 사람은 머리가 되게 뻣뻣하고 기름기가 푸석푸석하게 나요 근데 반대로 이 기름이 너무 많은 사람은 머리가 소위 떡진다고 하는 증상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탈모인 분들이 요 모낭이 줄어들면서 기름샘이 되게 커지면서 발달해서 기름이 많이 분비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이 많아진 사람들이 얼굴에서 우리가 얼굴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두피에 생긴 게 일종의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보시면 됩는데 이런 염증들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냥 기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기름 자체가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 안에 피지선이 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염증, 여드름 같이 이제 농포가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간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없는데 두피가 민감해서 가려운 분들은 따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죠 머리카락 때문에 사실 보습이 쉽지는 않지만 토닉 제품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뿌려주는 보습 제품을 쓰시거나 진짜 심한 분들은 그 크림들이 있습니다. 머리 사이사이에 발라주는 크림들이 있거든요. 두피 뭐 헤어 크림이나 두피 크림 같은 것들을 발라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질환이 없는데 가려운 분들은 이런 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이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 이게 쉽게 악화되는데 악화되는 분들은 첫 번째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샴푸예요. 샴푸를 바꾸어서 어 이걸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약용 샴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슈퍼에서 파는 이제 탈모 샴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첫번째는 이제 항진균 샴푸가 있고요 두번째는 항염증 샴푸가 있어요 첫번째 항진균 샴푸 는 우리가 상품명으로 제일 유명한 건 니조랄 샴푸 들어보셨죠 이게 곰팡이균을 잡아주는 샴푸인데 곰팡이균이 두피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곰팡이균 전용 샴푸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쓰시는 겁니다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쓰시고 뭐 샴푸를 사시면 주의사항 잘써 있는 거 보시겠지만 바로 씻어내시면 효과가 없어요 올려놓고 3분에서 5분 정도 뭐 이빨 정도 닦으시고 몸샴몸 어몸 세척하시고 하고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하시면 되는 뭐 그런 기전입니다 어 두피가 흡수될 때까지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 이거는 스테로이드 우리 스테로이드 하면 되게 또좀안 좋은 거 아닌가 많이 쓰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국서적으로 잘 쓰면 되게 좋은 약 염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하거나 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또 이제 주사제 우리 근육 증강할 때 스테로이드 많이 쓰니까 약간 부정, 부정적인 부정 이미지가 있지만 적절하게 피부에 소량으로 잘 쓰면 되게 좋은 치료제에 염증을 줄여주니까 그래서 항염증 샴푸로는 뭐 클로벡스가 대표적인 그 샴푸로 알려져 있고 스테로이드가 약간 섞여 있어서 역시 일주일에 한 2회, 많으면 3회 정도 쓰는 샴푸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요그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샴푸만으로 안 되고 잘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환부에 도포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심할 때는 먹는 항생제나 먹는 스테로이드제도 쓸수 있고요 아니면 가려움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항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처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런 처방을 심할 때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내가 지루성두피염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좀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 많이 가렵거나 힘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한번 두피 상태 아, 현미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은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게 좋을지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특히 겨울철 두피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